더열 자란 미래를 걸어다니는 인공지능으로봇 옴닉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나 그렇듯이 옴닉은 인류에게 반기를 들었고 이를 옴닉 사태라 부르며 유엔은 옴닉을 막기 위한 부대인 오버워치를 창설하게 됩니다. 오버워치의 초창기 멤버는 헬퍼를 주무기로 사용하는 잭모리슨과 재장자로는부는가브리엘레스 등이 있습니다. 이후 오버워치는 분노조절장애 고릴라와 사이코패스와 옴닉 등을 영입하며 힘을 키워나갑니다. 빠르게 옴닉 사태가 종결되었고 오버워치는 세계의 치안 부대로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부정부패와 인권 침해 등의 문제로 오버워치는 비난받게 되고 오버워치의 더러운 일을 처리하던 블랙워치와의 내전까지 일어나며 결국 오버워치는 해체됩니다. 이 과정에서 오버치의 수장 잭모리슨과 블랙워치의 수장 가브릴 레스가 사망하게 됩니다. 전 세계의 치안을 막고 오버워치가 체되자 당연히 전세계는 개판이 되었고 사람들은 그제서야 오버워치의 필요성을 느끼며 박물관을 세우는 등감성파리를 시작하게 됩니다. 세계가 개판이 되어가는 걸 보는 오버워치 전 멤버 윈스턴는 결국 오버워치를 재소집하게 됩니다. 오버워치 조직은 결국 재소집되었고 고대유적 박물관, 사원 등을 돌아다니며 모든 걸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